예 안녕하십니까 그 질문하신 거를 바로바로 바로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하는 일이 좀 있어 가지고 하루에 막 11시간 수업하다보면 너무 지쳐요 그래 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질문하신 거를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최근에 질문하신 부분이 스케치 작성할 때 자석이 먹지 않는다고 뭐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시스템 옵션에서 스케치 구속 조건 있죠. 가셔가지고, 구속 자동, 이게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게 다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죠. 솔리드웍스에서 옵션 있죠. 이 시스템 옵션 구속 조건, 이게 만약에 꺼져 있으면, 그 다음에 파일, 새파일 뭐 템플릿, 파트로 들어오죠. 자, 정면에 스케치. 가지고, 원점에서 붙는 것처럼 느껴지죠. 수평 구속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이렇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래그해서 붙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붙어요. 그렇죠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또다 붙어요, 또. 하여튼 그런 거니까, 이게, 이거를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 뭐 꺼져 있는 모양이에요. 아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0불안 하시다 보면 요 원래대로 있죠 원래대로 누르셔 가지고 모든 옵션 아니면 요 스케치 구속 조건 스케치 관련된 거 있죠 여기 원래대로 이 페이지만 재설정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요 페이지만 원래 초기 값으로 재설정 하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여기도 해야겠죠 당연히 요 페이지도 원래대로 그렇죠 이 페이지만 재설정 하셔 가지고 초기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질문요. 이예 컴포저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거 지금 저한테 보내신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마치 깃털이 붙어 있죠. 잘 한번 크게 볼까요? 여기 깃털이 붙어 있죠. 새깃털처럼. 이게 지금 뭐로 열렸냐면 이 어셈블리를 갈량모드, 그러니까 대형 어셈블리 모드를 열어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솔리드웍스에서 본인이 만들어 온자 파일을 제가 한번... 성함이 김윤씨 맞죠? 예. 자, 여기 제가 보내준 파일을 압축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 파일 여러 개네요. 대형... 여기는 최상의 어셈블리를 보는 거죠. 이 한글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솔리드웍스는 파일의 개수가 500개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뭐 규모가 좀 커지면 자동적으로 대형 어셈블리 모드라든지 아니면 간략 모드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키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간략 모드로 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게해보죠 빨리 열립니다 빨리 열리는 대신에 전체 이 단품의 모든 생성 정보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가져오는 겁니다 한번 보죠. 여기에 이제 관련 모드죠. 그럼 관련 모드 아닌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걸 좀접죠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성 정보가 다 넘어옵니다. 그렇지만 관련 모드로 열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만 넘어옵니다. 껍데기만 넘어오는 거예요. 조립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관련 모드를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MG 파일로 저장하고 컴포즈 열어보면 당연히 안 열립니다.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처럼, 컴포즈에 열어보시면,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이 간략 모드에서 제가, 다른 의미로 저장, 여기, 위에다 할까요? 예. smg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럼 파일이 쭉 저장이 되겠죠. 자컴포즈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솔리드웍스 컴포저랑 카티아 R2020 컴포즈 같이 실행되어 있어가지고 카티아를 가장 최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실행이 되네요. 어차피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저장이 다 됐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열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특별히 옵션 잡을 것도 없습니다. 열게 보죠. 그러면 빨리 열리죠. 그렇지만 동강처럼 어떻습니까? 일부분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알죠? 자 비문으로 보시면 음,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지 말고요. 간략 해제로 여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솔리드웍스에서 저장하시는 것이 어, 컴포즈에서 직접적으로 여는 것 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최상위 어셈블리를 여시는데, 어, 그냥 열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창을 닫고요. 자,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체크, 체크, 최상위 어셈블리, 간략 해제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마 20, 제2020 버전인데, 아마 2019를 쓰신다고 그러면 요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정보가 열리게끔 간략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면, 좀 로딩 되는 데는 좀 시간이 소요 되겠죠 부품이 약 50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컴포즈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다 열리게 될 겁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생성할까요 그러면 깃털이 안 생기죠 깃털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른 물장 위에다가요. smg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옵션 건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장하시고요. 일단 아니고 요보자 카티아, 솔리드웍스, 같이 저장이 되네요. 아마, 어, 솔리드웍스 smg 파일도 있겠죠, 어딘가. 아이고, 못 찾겠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저장.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냥 덮어 쓰기 하겠습니다. 자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세이빙 다 됐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오픈 특별히 건드릴 것도 없습니다 자 열기 자 그럼 어떻습니까 모든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 열릴 겁니다 아시죠 어, 어셈블리 해 보시면 모든다 체크 불가능 다 가능하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 하시면서 간략모드를 어... 잘 모르셔 가지고 아마 그렇게 열리지 않았나 그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아니 나는 간략모드 열리는 게 싫다 내 컴퓨터 뭐 짱짱한데 간략모드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셈블리에서 이거 있죠 대형 어셈블리 열기 이거 그냥 체크 해제하세요 맞죠? 그리고 성능에서도 간략부품으로 부... 자동 로딩 있죠 이거 해제하시고 간략해제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음. 그쵸? 음 아니면 그냥 처음 에 열때 의도적으로 대화상자 고 하단의 거를 좀 신경 쓰면서 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뭐 두번째 질문이고 이게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었나 싶네요 그래가지고 어셈블리에서 체크해 하세요 그렇죠 이것도 체크해 하시고요자그 다음에 부품을 연 다음에 이제 어 처음에 이제 400몇 개가 열렸는데 나중에 연 다음에 파일의 개수를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다시 한번 열어보죠 최상의 어셈블리 음, 체크 체크하고요 열때는 이게 이제 음, 쭉어 480개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 부품을 또 추가했어요 그러면 어 전체 파일의 개수가 몇 개지 그걸 일일세볼 수도 없고 좀 그렇죠 자 그러실 때는 자, 이 하고요. 여기 평가 있죠. 평가에서 성능 평가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게 뜰 거예요. 세상의 어셈블리 뭐 오픈되는 시간 쭉 보이죠? 그렇죠? 제일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보일 겁니다. 여기. 세상이 어셈블리 총 부품수라고 보이죠? 요걸 보면 됩니다. 물론 이걸 복사하셔 가지고 그렇죠? 뭐 저장한다든지 뭐텍스 파일로, HTML 파일로 아, HTML 파일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노트패드 열어볼까요 메모장에다가 컨트롤 V 한다고 그러면 붙여넣게 해보면 이런식으로 정보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알았죠자 그러셔가지고 현재 어, 최상의 어셈블리 내에 총 부품이 몇개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가지 방법이고요 두번째 방법은 어셈블리 시각화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누르시면 요렇게 얘가 색깔별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주 음 요렇게 수량이 쭉 보이죠 그래서 수량비를 한번 볼까요 색깔 코드예요 한 개짜리 쭉 오셔가지고 오, 개수가 많을수록 파란색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클릭 이거는 활성화 비활성화고요 이걸 한번 쭉 드래그해서 쭉 내려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더 내려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열 개까지는 다 빨간색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음, 한 여덟 개까지만 파란색으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죠? 음. 부품이 많은 것들은 개수가 많은 것들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아, 볼트 너트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여기서 이제 하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어, 해당 단품들이 현재 몇개 사용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개별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성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가하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예,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웃음> 수업 끝나면 1 0시 뭐 이렇게 되면 아, 너무 지쳐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답변이 늦었던 거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